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오늘은 생새우살 또는 이 오징어와 함께 고추를 이용해서 이 세상 간단한 명절 요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명절 음식이 이 만들 땐참 맛있는데 이 만들고 나면 기름 냄새만 풀풀 나고 이 먹지도 않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식어도 손이 가요. 손이 가는 이 새우의 이 특징이죠. <웃음> 이 고추를 다져서 맛있는 명절 요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동새우와 냉동 오징어를 준비했는데요. 오징어는 생물을 다져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맛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선 이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냉동새우와 이 수준을 살포시 맞췄습니다. 이 세상이 요즘엔 워낙 편해져가지고요. 썰맨 요새 여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웃음> 자, 단새우를 고르실 때는요. 이 주황색 빛이 도는 자숙새우가 아닌 이 회색 빛의 이 생새우살을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냉동 어패류의 경우 이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이 급냉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아질산염을 이용하여 냉동을 시켰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해동과 세척을 하셔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얌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세척 시이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행궈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동 세척한 새우살을 살포시 다져줄건데요. 이때 새우를 너무 잘게 다지게 되면 새우 특유의 식감이 없어집니다. 숭덩숭덩 다져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요리에서도 빠져서는 안되는 메인 아닌 메인 청양고추를 10개 이상 넣어야 특유의 매콤 담백한 맛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아이들도 먹어야 될 경우에는 이 파프리카와 이 물기를 제거한 피망을 이용하시면 맵지 않게 그 맛을 얼추 낼수 있습니다.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새우, 오징어, 고추, 완자전을 다 드시고 소화를 시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져놓았던 새우와 다져진 오징어, 그리고 청양고추 채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고요. 다음은 부침가루를 이렇게 한 컵을 넣어주십니다. 다음은 전분가루인데요. 2분의 1컵, 종이컵 기준으로 넣으시면 훨씬 더 식감 있는 완자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계란은 총 3개 넣어주시고요. 꽃소금은 2분의 1큰술 넣고 손으로 쉐키쉐키 섞어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 ]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쵸 색깔이 너무 푸르딩딩해 맞아 맞아 홍고추를 안 넣네 홍고추 또는 피망을 물기를 빼서 넣으시면 훨씬 더 색감 있는 또 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당근 넣으셔도 좋은데 저는 당근 싫어해서 <웃음> 자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이제 완자전을 붙여줄 건데요 자 여기에도 또 센스있게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 있는 곳에 먼저 완자전을 내려놓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놓고 새로운 전을 위에 딱 올려주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완자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때는 이 고기를 다져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만들 때는 참 맛있는데 식고 나면은 이 기름 냄새가 나면서 잘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우 오징어 고추 완자전은요. 식어도 참 맛있습니다. 이썰맨의 레시피대로요.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콤하면서 또 고소하고 담백한 그맛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료 들어가지 않고도요.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간편하고 오, 실용적인 그런 레시피니까요. 이번 추석 때꼭 한번 도전해 보셔서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아타임이 왔습니다. 아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우 이것도 한장까이네아아아아